Boom. Mm. 날씨 참 좋네. 아, 아 날씨, 날씨 참 좋네. 좋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날에, 좋은 날에 맛있는 거먹지 뭐 아니, 셉식당? 아니, 셉식당? 이거까지 따라한다. 이거까지 따라한고 이거 그림자 아, 뭐. <웃음> 이거. 그린지 이거 그림이 한번 봅시다. 한번 해, 봅시다. 행복한 셉식당. 음. 오. 어, 주인장도 손님도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어, 여기 주인 두 명. 웃는 얼굴 아닌데 그러니까 <웃음> 음식을 먹고 남기거나 만족하지 않을 시 알바로 채용됩니다 음... 음, 요건 일단 기본이 안 돼있구만 음, 기본이 안돼있 <웃음> 들어갑시다 들어갑니다 아. 아. 오 한옥 컨셉.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웃는 얼굴이시네. 아, 이쪽, 이쪽으로 이쪽 들어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쪽,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아, ]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다들 밝으시네. 아, 네, 아, 네 여기 무사모야 아, 네, 돼요. 여기 네. 행복한 섹식당이라서 네. 아, 좋네요. 네. 네. 일단 들어오세요. 아, 네, 네. 어디예요 이쪽으로. 네, 끝쪽으로 모셔줘. 네. 오, 그글한데 저기 끝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쪽으로 가주시면. 아, 냄새 좋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쪽이. 이제 아, 아 야,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네. 어, 어떤 거 드시겠어요?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메뉴판 어? 여기 있습니다. 아 어, 날씨가 더워서 모르겠는데. 조금 더 천천히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천천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 날씨가 해가 좀 더워서. 떨어지면 여기 조명이 딱 들어오거든요. 여기. 아, 아 메뉴판 갖고 와. 아 갖고 왔아 저희가 근데 그거는 조금 어,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푸드 파이터라서 음식을 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아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저희 또 저희 집이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겸손한 자세 네, 좋아요. 오, 어, 좋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기본 차는 일단 지금 계란 후라이나 스팸은 추가해 주셔야 되고. 고등어 김치찜 하나하나 맛볼까요? 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인분이죠, 하나가? 하나가 이, 원래 2인분으로 나가요. 2인분? 2인분으로. 1인분으로 바꿔주세요. 어.. 이... 뭐야 이거. <웃음> 어 약간 눈빛이 이상한데? <웃음> 지금 약간 손님한테 지금 약간 <웃음> 화난 <웃음> 것 같은데? 알바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싶어요? <웃음> 아 일단 메인이 <웃음> 두 개만 <웃음> 있다는 게 굉장히 자신 있다는 생각이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메인을또 그렇죠. 제가 다 했거든요. 이 기본 차는 이제 저 아까 보셨던 친구분 그럼 저희는 대중의 네. 김치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대중의 김치찜 가고요. 뭐... 맛 배기로 고등어 조금만 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오, 저, 좋아요. 저 좋아요 세 명이니까. 네. 어 서비스가 좋네. 네, 좋네. 밥은 어떻게 버터 넣어드려요? 아시겠나요? 계란 후라이랑 스팸은 추가하는 게좋아죠추가네 아, 아, 이거 필요하실 때 이렇게 불러주시면 마저 아못 들었다 그러면 소리 질렀어요. 아, 알겠습니다. 컵은 금방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야 이거 좋네. 이거 내가 얘기해서 저두명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반찬 반찬 자컵 하나만 더 꺼내줘 컵컵컵컵컵 컵. 컵, 컵, 컵, 컵, 컵. 젓가락 쓰요 물은 쓰셔. 있어? 물은? 젓가락 쓰죠? 여기 서 이거 가지고 나가 내가 아 물은 줬어, 줬어 물 줬어 어세개나 아, 스웨프 신고 들어갈까어 나도 저쪽으로 갈까. 뭘로 주문하는지 말해주고 김치찜 두개 고등어 조금 밥세개 버터 빼고요 뭐라고? 야, 아, 아 파이팅이 넘치시네 아오뭐 아, 진짜 맞는 오, 거야 형? 어, 맞는 거야. 잠깐만요. 상 상을 그 상을 들고 올게요. 이야 오, 진짜 쿱스 어? 형이랑 정한형 요리를 한다니 상상이 안 가네. 분명히 또 음. 방송에는 그 음식을 잘하는 이미지로 조금 음. 나가고 싶기 때문에 분명 히 열심히,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열심히 했지. 음. 야, 이거 줘 이거 줘. 줘. 이거는 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가 이거 한대 갖고 와반환를네 먼저 줘. <잡으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나는 먹을 정신이 어딨어. 음, 이런 맛이구나. 수영이 시금치 유리를 좀 안다고. 시금치 저희 쪽은 잘 모르는데 조아형이 시금치 쪽 알잖아요. 시금치 몇 년도 때 시작했죠? 시금치가? 이게 어. 1970년도 70년도 70년도에 시작했는데 시금치, <웃음> <그래서> <웃음> 시금치. 유진 그 근데...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이 어묵의 아. 그 유래를 음.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음. 제가 최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음. 어묵을 먹어봤는데 바로 우지형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지형이 어묵의 유래를 아니까. 제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두 개, <웃음> 세 개? 응. 스펙 예라고 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그거 없어요. 추가했어. 추가를 했다고? 어 아, 그왜 있다고 해가지고. <웃음> 반찬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그럼 오늘 금방 해드릴게요 스팸이랑 오, 오, 오. 야, 뭐야? 우리 밥은 안 시켰나? 그렇게 재촉하시면 웃으셔야 돼요 여기 안 <웃음> 웃으시면 여기 알바.. 알바생으로 일단 밑반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밑반찬부터 네. 중요해 네. 밑반찬 설멸치 서해 서해 멸치. 제가 멸치. 어묵을 먹어볼 테니까요 형님 네. 어때요? 음 괜찮은데요? 음.. 뜨거. <웃음> 아 뜨거 턱분하시네요아 드세요! 근데 야 진짜 야 괜찮은데?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놀랐다 어아잠말만괜찮아 맛있어? 어 진짜? 그리고 고등어는 이게 저기서 온 거네 인천에서 온 거네 아! 아. 이거 음. 이거 여기 근처구만? 아 인천에서 온 거네 음.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말하려다 만든 있는데 어묵 한입 먹어보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솔트를 지 쓰고 있는 거 같아 아 히말라야 솔트가 아니라 아,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아. 고산지대에서 음. 히말라야는 조금 많이 짭조름하다면 이건 약간 좀 고소한 느낌 네, 고소 음. 이거 어묵 잘 썼네 음. 아, <웃음> 야, 밥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빨리 야 이거 좀 넣... 먹어 먹어 먹어 나 봐봐 나 이거 해야 돼해려야된다 오. 맛시는 녀석들 우리 맛있는 짜식들 할까요? 아, 맛있는 짜식들. 짜식들 야 오늘 이렇게 야 이렇게 아, 맛있는 음식을 또한번 바로 이곳이 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아, 근데 사장님들이 너무 핸서 맛있네? 음식이 기대가 되네. 아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뭐가 없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아,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메뉴판이 아, 올려져 있네요. 사장님. 거기 앉아야 돼. 되... <웃음> 네, 여기. 아, 여기 앉아야 돼 <웃음> 저희가 뭔가 지정석이에요. <웃음> 와, 야. 맛있네요. 맛있는데. 밥이 약간 좀 탔어요 밥이 근데. 조금 탔어요. 아 이게 가마솥 밥이다 보니까 핑계입니다 약간 누룽지와 핑계입니다. 밥의 적절한 조화 아 핑계입니다 오케이 넌 알바야 <웃음> <웃음>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예예예 예. 자리 단, 다른 곳은 없네요 아. 여기 거기가 명당인데 아, 명당이에요 명당. 아,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님 아. <웃음> 아유, 아유 어디서 아니. 어떻게 왔어? 방송이에요 방송 맛있는 자식들이라고 아, 사장님들이 너무 잘생기셨다 인제딱 따무 냄새가 멋있다 그래, 그래. 여기 맛집이 느낌이 난다 메뉴 메뉴 한번 추천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저저 저 친구 관상을 보니까 딱 해산물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오! 오 해산물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렇죠, 아니 네. 센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일단 돼지고기 그래요? 김치찜 돼지고기 정말 많이 드릴게요 이 집에 아. 또 돼지고기가 또 특별한 그런 게좀 있나요? 어 여기 강화도 돼지 아. 이 잔주만 먹고 자자 컸거든요 아. 아. <웃음> 아 돼지가 비건이군요 저희 어, 네, 그면 돼지. 저희는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네. 고기 김치찜 이렇게 적절히 나눠서 주시고 후라이는 안필요하십 주시고 스팸도 주시고 스팸시고 밥은 어떻게 버터밥으로? 아 버터밥 네, 먹어야죠 저희 다 버터밥, 버터밥 네, 네. 버터밥으로 드리겠습니다 버터밥. 네, 감사합다물 드릴게요 마방 얼음! 얼음 넣어주세요 아니 야 진짜 장사 잘하신다 계란을 라이 들었어 계란을 몇개 계란을 넣어 몇개두 <웃음> 개만 줘 스팸은 스팸은 아까 똑같이 겨우 씨 까봐 상품기까지 해 두고 왔야야 센스 아 장사 너무 잘 하시는 yeah. 거 아니에요? 먼저 yeah. 봐봐요 얼음은 없지만 이렇게 딱어 어우, 어우. 예. 얼뻔했어요 맛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들세세요아네 네. <웃음> 네. 와우 이거. 완전 다 망가졌죠 샤이님 <웃음> 혹시 음식 몇분 정도 걸릴까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오데요 <웃음> 저희요 야 부른다 부른다 저거다. 네. 부른다. 야, 갖다, 갖다 드리면서 갔다 와. 잠깐만 잠깐만. 스팸 스팸 스팸은. <웃음> 아니 아니 저정 정희노가 찾아. <웃음> 뭐라고요? 네 예, 저희 있잖아요. 네네. 그 오뎅볶음이랑. 아 여기 리필 안 되는데 추가 돈 들어가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추가로 돈이 들어가요. 네네. 3만 원. 3만 원이요? 네네. 만 원? 반찬에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방금 오신 분은 이게 메인이라서 이거는, 이거는 뭐. 아 이게 서로.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이건 아제 친구가 만든 서로 메뉴가 달라요. 아 제가 어떻게 추가해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아, 맛있다고 가면... 해주시니까 제가 리필 해드릴게요 아, 아 여기가 배운 집이네 밀당을 알아요 버터 냉장고 사장님! 네. 멸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뭐 어떻게 더 드려요? 아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다, 반찬 다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아, 맛있다 진짜, 네,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전달해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 어묵 오, 나왔습니다 여기 아, 아까 전에 뭐 버터밥이랬나? 아니, 나는 사장님이 저렇게 많이 놓으시니까 너 너무... 오, 뭐야, 뭐야 고등어이다, 고등어 먼저 나왔고요 스위하시네요 <웃음> 아, <웃음> 네, 네. 아유, 밥 나왔습니다 아, 버터... 버터 밥이. <웃음> <나>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버터밥이 그러니까 밥 먹고 버터를 한입씩 잠가먹는 거예요 아니,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웃음> <웃음> 아니, 버터밥이네요 굉장히 화목해요 네, 저도 끼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먹으러 네. 한번 가 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서 네, 한번 가 보시죠. 아, 자, 이동 한번 해 볼게요. 야, 근데 혹시야? 근데 왜, 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왜 하고? 있는 거, <웃음> 나 이해가 안 되네. <웃음> 사 이거 식탁이왜 여기다 두신 거예요? 이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다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 햇빛이, 햇빛이 너무 세. 이거 손님들 이거 힘들어해 어. 아 그래도 이게 광합성도 하면서 요리하는 현대사대가 광합성을좀 하지 못하고 이거 기로 옮기면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 저희도 저희 고집이 있습니다 자 아, 일단은 지금 메뉴가 나왔어요 네 일단 메뉴가 아까 했던 오뎅볶음 시금치 멸치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멸치부터 먹어볼게요 전성된 음. 제가 시금치를 좋아하거든요. 비주얼은 그랬어요. 짜지 않는지 아까 짰거든요 엄청. 음, 아 짠데 나쁘지 않아요. 오뎅은 뭐 오뎅 원래 맛있을 수가 아 맛없을 수가 없어. 제가 먹방을 조금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뭘 음, 안해. 뭐, 뭔지 알죠. 야 이렇게, 음 이렇게 사니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야 이거... 맛있어?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좀 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음! 맛있어 오! 대박 어? 괜찮네? 아 디노 저번에 맛있네그 김치찜의 유래를 음. 말해줬잖아 진짜 신기했었는데 아맞줬 번... 음... 말해줘 이러다가 저오줌을 유래도 말하갔다 <웃음> 서로 김치 갖고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음. 이 김치를 가져갈까 저 김치를 아, 가져갈까 아 그럴 수 있지 응. 그거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한 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찐콩을 하자 <웃음> 그걸 선착순으로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 먼저 온 사람이 나저 김치찜! 이래 해가지고 <웃음> 이제 그게 그 김치로 만든 이제 그런 고기와 음. 이렇게 만든 김치찜으로 내가 스팸의 유래를 하는데 아스팸의 유래를 알아? 좋아 그게 원래 렛츠고 렛츠고 동남아에서 음. 굉장히 어, 음. 유명한 음. 그런 제품이었어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 그냥, 어, 그냥 통조림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통고 오케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남아 올 때마다 음. 이거를 이거부터 먹었었어 그 날씨가 음. 너무 습했어 음. 그래서 어.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스팸 <웃음> 자, 저희가 쪼는 맛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 오케이, 해서. 오케이. 저희 프로의 메인 코너죠. 그렇죠. 성공을 못 하면은 딱한 입만 먹거든요. 아, 너무 아쉽지 아, 않니까 이렇게 맛있는 냄새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자, 이게 여기서 젓가락을 뽑아 가지고 네. 정확히 5대 5로 딱 쪼개야 이등분 돼야지 성공이고. 네.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드물 잘 되면은 다 같이 먹는 거죠. 평화롭게 이렇게 네. 다 같이 먹으면 되고. 아무 편법 없이 이렇게 딱 쪼개기. 오! 오! 됐어! 자, 하나, 하나 둘셋 아.. 홍지 아, 아, 씨는 한 입만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장원우 씨. 이게 한 입만 이두 명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동으로 아, 아 자동으로! 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자이한 입만 숟가락으로 네. 야한 입만 좋네 진짜 한 입만 밖에 못 드세요 어. 네, 이걸 딱 먹고 싶을 때 네. 네. 자, 한 입만 외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두근분 네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죠 네. 물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물 되나요? 물도 한 입만으로 드시는 거요 그렇죠, 물을 아, 먹으면 이제 물도 한 입만이 드세요? 네.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신중히 고르시길 네. 바랄게요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야, 야, 저는 버스밥. 이 버터밥 아. 이 버터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가게의 이 아이덴티티 버터밥이니까 네, 네. 한 네. 맛있게 한번, 한번 먹어보죠 네. 그기다 그래, 김치찜을 싹 해서 아. 아. 일단 버터밥을 먹어봐야지 원래 그냥 오르신다고 스템 이제 잡숴봐, 잡숴봐 한 근데 진짜 이 집은 모양을 진짜 신경 하나 도안났안 써. 난 사장님이 저렇게 말 놓는 게 너무 좋다 아, 너무 편하다 음. 자 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버터밥 어때? <웃음> 어머 버터밥. 괜찮지 않아음 <웃음> 괜찮죠? 저 <또> 흰밥으로 받 <웃음> 안됩니다 <웃음> 음 주문은 어디야? 총이 쏴야 되는데? 야 주문 받았어 정하나? 사장님 예 주문은 더블행 <웃음> 주문은 더블 해. 메뉴가 지금 보시면 이제 돼지고기 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그리고 이제 계란 프라이와 스팸은 이제 주문하셔야 추가 주문하셔야. 아 네. 그냥 흰색 밥도 나와요? 네네 나옵니다. 그럼 일단 그 하나씩 다 주세요. 아 이거 하나 하나. <웃음> 전케찹 따로 있나요? 케찹한번찾아 볼게요. 네 <웃음> 참. <웃음> 어 물이 안 나왔네요? 물 빨리 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예, 예. 사장님 실시 젊으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 나름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철칙도 있어지고 확실히 좋네. 야 이건 물은 뭐예요? 어? 강화도 이, 이 병! 아, 이 병! 그렇지. 이 병, 병을, 이 병에다가 이거잘 옛날에 참안 했는데 레트로하네요 진짜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시금치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금치는 조금만 더삶아으고 간장 살짝 넣어서 었참 맛있을 텐데 그럼 저녁에 할까요, 민규 씨? <웃음> 왜요 일단 데 보세요? 저희가 두명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제가 마음속에 고쳤어요, 지금 <웃음> <웃음> 누구예요? <웃음> 자꾸 여기서 까부는 친구 한명 있더라고요 <웃음> 까버렸니 난, 나, 나는 진짜 안 까버렸어 일단 세개 해달래 스팸을 세 개를 해달라고? <웃음> 저는 약간 스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세 조각조 그러면 자, 먹어볼게요 여기 저기... 생선이 다 분리되어 있네요 아, 푸이 켰나 보다 <웃음> 버터밥에다가 김치찜 싸가지고 일단 자, 일단 김치부터 음! 음. 한번 먹볼게요 돼지김치찜 맛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야,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아. 김치가 진짜 맛있네 음, 김치가 맛있네 음. 아, 저한 입만 빨리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터밥에 버터밥을 그냥 가운데 쪽 이렇게 부시죠 아, 아니요 <웃음> 아니요 버터밥을 못 찌려면 우린 셔야죠이 베이스로 아, 아니, 아니. 아 조금만 덜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은... 아니, 아니 이거 덜 수가 없어요 한번 넣으면 은뺄 수가 없어요 네, 음 네. 여기다가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 돼지고기지금 돼지 자이 정도면 사이지괜찮으요야 너무 괜찮아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김치를 살짝 김치 올리고 야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여기다 스팸! p a m s p 괜찮으시고요. 고등어도 올릴까요? 고등어 m 릴까요고등어 a 죠 예. 멸치는 안 올리시고요? 멸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뎅은요? 오뎅 괜찮아요 a m 치 올리시죠 네. 근데 이게 한 입에 들어가나요? 아 a m s p 다할수있 a m 잠시만요. 한 번에 바로 드셔야 돼요, a m s 어, 우후. 야. 음! 어때요? 넣자마자 음. 다른 건아니게 이거 버터 맛이 <웃음> <웃음> 김치찜을 먹고 살찌는 느낌은 또 오랜만에 어느 또 되는... 씨왜 버터 쪽안 드시고 흰살 쪽 드세요? <웃음> <웃음> 아이 버터밥이 아까워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아, 아 원래 맛있는 거는 응. 이렇게 좀 다껴 먹는 거니까 헛도 그러니까. 먹어도 소위지는 남기는 편 <웃음> 어. 자리로 옮겨 볼까? 그럴까? 하나 네. 둘셋 아, 아, 그래. 방해볼까아야 어, 야. 진짜 버터밥 아니 저는 혹시한입 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못 드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저희가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셔야겠네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말 혹시 비계 좋아하시는 분?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배고 자세요? 좋아요 배고 자해자 나중에 챙겨가려고 <웃음> 근데 물이 조금 달라붙어 보리차인가 이건? 응 음, 보리차 내 음. 알기로 <웃음> <웃음> 포르차라 <안> 하는 눈치인데 <웃음> 어제 <어디에 웃음> 한번 탤름 <웃음> 굉장히 옛적 조선시대 점점 이게 음. 갈수록 음. 70년대 50년대 조선시대 다음에 음. 뭐 석기시대? <웃음> 과감해지는 <웃음> 거죠 <거였어>. 과감해지네요 <웃음> <웃음> 그 이민숙이라는 신고가 있었어 이민숙? 이민숙 그때 <웃음> 당시 감기에 걸렸어 <웃음> 음. 아. 그냥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셨던 거지 아 얘를 뭘 먹여야 될까? 뭘 먹여야 될까? 그때 음. 당시에 차 음. 있었어. 음. 그걸 막이면 감기가 다낫는다야 아직도 음. 연관성이 지금 음. 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웃음> 정말 기대가 된다. 오케이. 민수기가 어디가 아픈지. 그렇지. 이마 이마도 안 뜨겁고 어, 막,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는데 어. 볼을 만져봤어. <웃음> 민수가 왜 이렇게 볼이 차? <웃음> 그래서 그건 다 보리차를 빌드업 시키기 위한 <웃음> 스토리였고 이민숙 씨 많이 놀라셨죠? <웃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유. 민숙이한테 차를 먹였는데 아, 감기가다 아. 나왔어요 아 그때부터 보리차, 보리차. 확실히 응. 우리가 더위를 많이 먹었긴 했는데 어밥 <웃음> 어, 어, 잠... 어, 진짜 맛있다 뚝딱 어. 생각해보면 처음이잖아요 쿱스 형이랑 정한이 형이 해준 음식을 먹는 거그 그거 얼마 안 했으면 난쿠수랑전환이가유리한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하면 다이러시는구나 민규야 미안하다. 너 지금 하늘에 떠 있는구나. 야.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밥을, 감사합니다. 고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요밥 밥은 언제 나오나요? 밥은. 아밥드이야죠 근데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아이고. 국물부터. Not bad. 음. 이거 스팸에나밥 먹게 밥 밥, 밥, 밥. 그냥 그냥 밥아 어. 사장님 버터밥 아 버터밥 버터 어떤가 어 야, 사장님, 진짜, 너무 신선했어 그래, 반찬 왜 이렇게 안 먹어 반찬 <웃음> <웃음> 아, 아, 맛있는 건 아껴 아, 아, 먹으라고요 아, 천천히 먹고 이게 천천히 네. 먹어야 돼아 사장님 근데 시금치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저렇게 그러니까 젊으신 양반이 저렇게 어? 여기 시골까지 와가지고 음. 맛을 위해서 저렇게 음. 딱 크, 와. 셉시땅 좋네. 음, 음. 잘 먹고 갑니다. 아잘 먹었어요.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안 남기고 다 드신 거예요? 아 저희 다다 먹었죠. 네. 네. 버터밥 드셨어요? <웃음> 버터밥 안먹으면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니 버터박 왜여기와서 버터박을... 이걸 안 드셨대? 버터밥 드셔보시는. 아저 버터 알레르기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제가 한 입만을 걸렸어요. 네딱한입 먹기 좋더라고요. <웃음> 조용 없었죠?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찮냥그 아. 아, 아, 방송 나가기 아 진짜 음식 다 드셨어요? 저희 진짜 네, 다 먹었어요 왜냐면 버터밥을 네. 안 시켰거든요 아, 저희아 <웃음> 이게 밥에 손에 안돼안 돼. 안돼 이게. 제가 또한잔 굶어 가지고 아첫 끼이세요? 네 아우 감했어 감했어 뭐야? 뭘 해줘 오오마이갓 해줘 오 마이갓 아아아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왜왜 무슨 일이야 형 벌레 붙었어 에시에 잡을 수 있잖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보였어 와야 너무 컸어 방금. 아니 또 여기는 어디야? 김민규의 골목. 골목식당. 김민규의 골목 식당이야. 신영훈은 여기는 또 세계관이 또좀 붕괴인데. 응. 누구세요? 저희 는 네. 백종원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스페어만입니다. 세계관 붕괴구나. 지금 세계관 붕괴. 어, 우리는 정말 이 어쨌든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또다 아, 음, 알고 있기 먹습니다. 때문에. 나 남김없이 다 먹었죠. 이 돼지 김치찜과 고등어 김치찜 있잖아요. 네. 각자 일부 뭐 맛있게 먹는 꿀팁 음. 이런 게 있, 있나요? 저는 네. 이 집만 안 오면 될것 같아요. <웃음> 이 집만 안 오면? 너무나도 좋은 꿀팁이에요. 정말 같은데요? 돼지고기 김치찜과 네. 고등어 그치? 김치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있나요? 저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전 따로 있어요. 어떻게 먹죠? 요거를. 아. 밥에다가 이렇게 싸 이렇게. 밥에다딱 싸서 맛있게 먹는 법이 별 없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응. 원래 음식도 정말 행복하게 먹어야 진짜 맛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맛있겠다. 맛있어. 음. 맛있겠다, 맛있겠어. 음. 자, 저의 또 맛있는 게 먹는 꿀팁이 또 네,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김치찜이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네. 두 가지 너무나 다 먹고 싶어. 음. 근데 한 입에 그 행복을 다 느끼고 싶어. 어. 섞으면 됩니다. 아, 네. 음, 섞어 김치찜이네요. 그쵸, 그쵸. 아. <웃음>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웃음> 음. 음, 음, 음,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음, 넌, 넌. 어, 음. 너무 맛있다고. 음, 음. 이거 두개 음. 섞어서 먹으면은 아주 짱이에요. 음, 음, 음. 음. 어, 엑스칼리버를 뽑을 수 있는 그 기분. 음. 아, 음. 음. 음. 이렇게 두개 먹으면 카을 뽑을 수 있다. 음.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인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자. 이제 네? 프로의 코너 마지막 네. 하이라이트. 마지막 코너. 네. 최고의 맛, 베스트 맛을 이제 뽑아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원우 씨부터. 아, 두두세요 제가 생각구은두 네. 시금치. 아! 와우, 시금치. 시금치가 모든 게 조금 느끼하거든요. 네, 너무 짭짤해서 너무 이제 싹 잡아주는. 음. 저는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두 이 메인도 너무 맛있지만 네, 멸치 가 진짜 리얼로 아까 처음 먹었을 때 감탄했어요. 자한 입만을 먹어본 호신 호시 씨 선택은 응. 음. 어, 거의 다 먹었지만 음. 저 진짜 개인적으로 물 진짜 아. <웃음> 시원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물딱 줬을 때. 네. 네. 그래. 물 맛집이에요. 물맛집이에요 네. 오늘 베스트 음식은 멸치 <웃음> <웃음> <세금치> 멸치 <웃음> 물 이겁니다. 뭐야 <웃음> 다음은 자. 잘 먹었습니다. 그... 맛있는 여섯 대, 네. 맛있는 짜식들. 짜식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맛있는 짜식들, 짜식들. 아, 저희 이제 퇴근하려고. 그렇죠. 다 아, 먹어가지고. 퇴근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음. 저 저녁 먹을 때돼요서 저녁은 하겠죠, 저분들이. <웃음> 준호 씨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저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네, 이거를.. 어 커피도 있네 내 서비스에다가 솔직한 평가 지불하고 싶은.. 어 이거 그거잖아 와.. 확실한 건내주변 사람들 다 익었어 <웃음> 와 AA 더블 퀄리티 페이퍼라니 아, 정말 충격적이다 진영. <목소리> 잘 어? 어? 아. 네, 나 보여줘 준이. 중국에. 중국에 어? 멋있게, 형 여기 사장이야. 어, 준희, 아 준이. 잘 네. 있었니? 아 어, 그 혹시 혹시 치킨은 중국까지 배달 가능해요? <웃음> 아 배달 가능하지. 아 진짜요? 주소 불러주세요. 그면 그 메뉴 뭐 있어요? 김치찜 있어요. 김치찜. 김치찜. 맵게. 어, 2인 세트 주세요. 2인 세트요? 2인 세트요? 알겠어요. 아, 그럼 스팸 세트로. 스팸이랑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아스테예요네 스테이예요? 네네네 취소가 좀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네잘 아, 먹었습니다 네. 결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엔시,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아, 김치찜 아, 네. 24만 원물물한물 리필하셨죠? 30만 원 아까 반찬도 리필하셨는데 리필도 돈을 받으시는 네. 거예요?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리필까지 여 자세히 보니까 사기꾼 아준영도 같이 했어? 문성이 준아 연락해 오케이. 푹 쉬고 밥 먹고 나중에 저녁 또 먹으러 올게요 네네네 알바로 누가 올지 한번 기대하시고요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난 나는 여기 또올거 같아요 사장님 아, 진짜 또올거 같아요? 또 와야죠 알바로 <웃음> 아니 손님으로 손님으로 아 사장님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네 다들 조심해 가시고요 제발 뽑아주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발 뽑아주지자 도겸아 가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저희또 몰래 와가지고 테스트할지도 몰라요 네. 그때땐 가게가 네. 없을 거예요 <웃음> 그럴 것 같아요 <웃음> 들어가세요 네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어딨습니까 중대 발표 너네도 다 집에 가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지 랜덤으로 이름을 한 명씩 계속 불러서 둘이 동시에 새로 신곡이 내려라 화면 랜덤으로 아 알바 두명 뽑자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디노랑 도겸이가 미. 뽑혔었어. 하나, 둘, 셋. 원영. 나 둘, 셋. 오시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도 같이. 해. 하나, 둘, 셋. 우리. 도겸. 하나, 둘, 셋. 오겸. 하나, 둘, 셋도경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버 하나, 둘, 셋 신호 <웃음> 예, 네. 하나, 둘, 셋 이노 하나, 둘, 셋버 하나, 둘, 셋 민규 아 민규 이리 와 어떻게 남녁이다 왜, 너 <웃음> 왜 <웃음> 움직였어 이게가 움직이잖아 그럼 시야 꽂혀 갈게요 하나, 둘, 셋버 하나, 둘, 셋우경 하나, 둘, 셋 포지 하나, 둘, 셋 출발. 와. <웃음> 와 쌈은 <웃음> 안 된다니까 아, 아, 이게 움직이면안 되네, 이 게임은 근데 오늘따라 집에 많이 가고 싶더라 <웃음> 그런 날은 꼭 내가 걸리더라 이제, 이제 가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돼요 <웃음> 에 만나요 아니 형 배경하면 뭐냐고 왜 이걸로 하는 거야? 어, 준영이랑 우리 막내가 응원해 주는데 내가 진짜 봐봐. 하루 하루가 힘이 나는데 어, <웃음> 아니 이걸로 왜? 근데 승관이가 제일 좋아하는 애두 명인 것 <웃음> <거> 같긴 해 <웃음> 어, 진짜로 최 저, 승관이 최애 두명 진짜 내 최애 두명난니 <웃음> 네 최애가 싫다고. <웃음> <웃음>